네, 이번 음, 시간은 음. 전 세계에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 그렇죠.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어? 아, 이렇게, 이, 이거, 이거. 아, 카드. <웃음> 카드. <웃음> 카드. 카드 좀 해보신 듯 해요. <웃음> 이 손놀림이 뭐, 예, 사롭지 아, 않으시네. 제가 군대 있을 때 배웠는데. 아. 야, 그거 저기, 월급 3,200원, 2,800원. <웃음> 그거 받아가지고 정말. 그, 아, 그거 갖다 꼬라박으셨어요? 아니, 그땐 바두갈로 했어요. 아. <웃음> 아. 아. 네. 네, 그분. 아, 연세가 네. 73세에요? 네. 올해? 이거 <웃음> 참 입어보시면. 어우, 잘생겼어요. 이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요. 네. 약 40년의 세월. <웃음> 근데 젊어서는 되게 사람이 순둥이처럼. 생겼는데. 왜변죠 네. <웃음> 아 지금은 엄청 이위에 사진은 보면 네 완고하고 네 엄청 고약스러 예 네, 그렇게 아, 보이는데. 보이는 심술궂자 보이는 어 아래 사진은 있잖아요. 엄청 순둥이고 네. 그냥 네. 사람 좋아 보이는 이게 있는데. 자 트럼프가 코를 볼까요? 음당근걸겠죠 어떻게요? 자몇 가지를 한번 네이 젊었을 때 모습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줄을 쳐놨잖아요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이게 이 코에서부터 입술까지 음, 음. 그 다음에 입술에서부터 이 턱까지 음. 이 간격인데요 이때 비교해보면 여기서는 거의 이쪽이 1이고 이쪽이 2 정도 되는 그렇죠 1대 예, 1대 예, 예, 예, 예. 이쪽은 예. 1대 1.5 정도 비율입니다 그렇죠 한 6대 4 10으로 보면 이게 더 어디 갔을까요? 무슨 일? 그게, 있을까요? 아니 이게 왜 늘어져서 그런 거요 늘어져서? 처져서? 네. 하... 아, 아 저렇게 자, 되는구나 첫 번째는 치아가 달아요 치아가 다른면 저희가 이렇게 짜부라됐잖아요 아... 어... 제가 또 치아, 치아가 다아가지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 2mm 남지 정도 올렸는데요 10년 전에 본 사람이 왜 이렇게 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웃음> 아, 치아를... 다른 이제, 거를... 다른 거를 위에다 이렇게 씌워가고 높이셨다 네. 네? 높여서 그 그게 올리니까 이게 이렇게 다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 리프팅이 돼요. 음, 이게 굉장한 그. 그래서 소장님이 젊어 보이시나요, 요새? 아하하하하하. 아니 진짜 여, 여기 얼굴이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 복전도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볼록 나왔는데 이제 네. 여... 많이 갸름해지고. 그러니까. 네. 여기가 되게 게... 편안해졌어요. 네. 그게 바로 치아의 문제. 치아가 갸름해졌기 아... 때문에. 그래서 이 고경이라고 하는 이 구강 내에. 이 간격이 줄어들면서 어. 얼굴도 이렇게 변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공간이 좁아졌잖아요 좁아들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혀는 또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혀는 힘이 없는데 집은 좁아지고 있는 자꾸 넘어가는 현상이 생기죠 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음. 다 처지잖아요 그렇죠 처지죠 이것만 처졌겠습니까? 속은 어, 안 처지겠습니까? 속도, 속도 다처졌겠죠 속도 다 늘어집니다 그렇죠 에. 젊은 사람 목좀봐 목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처져다 처지기 때문에 잘 때도 좀 늘어지죠.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는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연세, 나이가 들면, 음. 이렇게 구조 변화에 준하는, 음. 정말 그 환경이 이렇게 늘어짐으로써 생기죠. 음, 음, 음, 음. 이 목도 보세요. 이, 이 팽팽한 목이 다 늘어진다고 그렇죠. 보면, 다 속도 다 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시면 구강을 다 살펴보잖아요 음. 젊은 친구들의 이아할 때와 연세가 드신 분들의 아할때이 탄력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입꼬리를 한번 보세요 입꼬를 음. 이렇게 내려갔 이렇게 이게 치아가 얼마큼 달았는지 음. 얼마큼 처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 여기까지 처졌다는 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음. 그만큼 세월이 음. 쌓이면서 음. 지나면서 이렇게 늘어졌다 그러면 은 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도 그만큼 이 정도는 찾았을 것이다. 찾았을 이지 않았을까? 음. 라고 하고 이제 음. 생각해 볼수 있는 것 음. 어. 이분은 5종과 6종과 재산이 된다는데 이 일을 좀 한번 다 전체적으로 개비를 어. 하시고 5종, 달러? <웃음> 어, 우리나라 돈을 한 5종? 아니, 더 많은 건가요? 어. 달러로 따져갖고오죠그 정도 되겠죠. 하여튼. 제가 지금 남의 재산은 관심이 없어서 요 <웃음> 내 뭐, 재산이 뭐, 없으니 남의 재산이라도 어. 관심을 가지 <웃음> 그래서 <웃음> 다 하면 될 텐데. 이게 바로 나이에 음. 의한 이 화살표는요, 네. 코골이가 이렇게 여기 있었다가 음, 이렇게 쳐졌다는 음. 거예요. 아, 볼까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노화는 코골이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성들은 나이가 웬만큼 들어도 음. 버텨주는데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몸으로 확 줄어들면서 음. 갑자기 피부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엄청 떨어져요 어. 엄청 떨어져요 그때 돼요. 급격하게 코골이가 많이 늘거든요 이거 걱정만 할 일이 아니고요 음.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음. 그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서 여성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피부를 해치고 건강을 해치고 정신건강 을 해치고 음. 아주 급격한 탈매, 혼란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음. 가장 기본인 호흡부터 챙기자 네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트럼프를 보면서 노화에 의한 호흡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아. 네, 트럼프 여태우 한테좀보셨 미국에서 우리 꿀잠 TV 많이 보는데 꿀잠치이좀 <웃음> 트위터로 <웃음> 링크를 보내줘야 되겠어요. 좀 보라고. <웃음> 아, 그럴까요? 네네. 아, 한국말을 아니, 못 알아들을 텐데. 그 번역 자동 그 있잖아요. <웃음> 유튜브에 자동 번역하는 거. 그런 것도 네. 있어요? 어, 그, 있어요. 아. 예, 거기 해놓으면 볼수 있어요. 음. 그 설정에서 미국. 제, 예. 제대로 돼요? 예. 아니, 이제 한국말은 잘안 돼요. 영어는 돼요. 예, 근데 영어도 뭐. 대충. 그렇게, 예, 대충. 예. 그래도 모르는 건그 아니다. 예.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바이오바드는 이렇게 낍니다. 하나, 둘, 끝. 궁금하세요? 껴보세요.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요기! 요기! 그리고 요기! 요기! 요기를 눌러 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잘한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512-0222 감사합니다.